양컴의 양식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튜닝 PC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양컴이 조텍 코리아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텍 지포스 GTX 1060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PC 튜닝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응모를 해주시면 PC 튜닝을 진행을 해드리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